자, 지금부터 어,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 수업, 시어,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수업에서는 어,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때 어, 너무 멀리 있는 목표,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어,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. 자기 자신을 만족시, 만족시킬 수 있는, 자기 자신의 삶을 이 구출해 줄수 있는 그 동화출 같은 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점점 기능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여정이랄까요? 과정.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음 그...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의 중국어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, 그,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저 혼자 쓰기가 좀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쓸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갖도록 어, 만들어서 그것을 크롬 확장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앱스토어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Frequency of라는 프로그램이고요. 이걸 이제 크롬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면 Add Extension 그럼 여기에 제가 지금 설치한, 제가 만든 확장 기능이 추가가 될 겁니다. 여러분도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제가 올려놨거든요. 그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고요. 이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다가 더 라고 하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더 라는 단어가, 어, 298번 등장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. 컴마, easy를 하면 0.1%, words 까지 하면 이렇게. 예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0.9% 등장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중국어 페이지에서 제가 여기 중, 중국어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중국어인 자, 적자를 넣게 되면 이 적자가 이 웹페이지에서 무려 2.2%가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, 예를 들면 여기 한일자 한일자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웹페이지에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단어가 2.9%나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확장 기능입니다. 예. 물론 기능이 많지도 않고 별거 아니지만 어, 요것만 해도 코드양이 꽤 많아요. 예, 상대적이지만 어,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구현한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 웹페이지에서 몇 개가 등장하는가 라는 것을, 수를 세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이 확장 기능이 약뭐한 200줄, 500줄 정도의 코드를 갖고 있다면 어 단어의 숫자를 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자체는 한 줄에서 두 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500줄, 1000줄, 만줄 10 이렇게 시작하고, 그런 걸 목표로 삼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자기가 조심해서 쓰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결코 길지 않습니다.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자기가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때더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수업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어 개인적인 목표로 간단하게 코딩을 하는 방법 그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